삽입 도형에서 사각형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점 편집을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모양이 조그매 졌죠 십자가 모양으로 그때 드래그 하시면 점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좁빛한 모양으로 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흰 점이 나오는데 흰 점이 이렇게 일직선처럼 되면 조금 둥그랗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시고 흰 점을 위로 올리면 위로 많이 둥그러집니다 까만 점을 클릭하시고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가 일직선이 되면 둥그러지죠 길이 가지고 둥근 모양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너무 정확하게 작업하실 필요는 없고 비슷하게만 보이면 감점되지 않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시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해졌죠?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